이 예, 안녕하십니까. 저 우리가 저번 시험까지는 c r 오 o Parametric 드로잉 환경에서 각종 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일반 보기, 투영 보기, 상세 보기, 회전 보기, 각종 섹션 뷰. 자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번 시험부터는 매트에걸 쳐가지고 그렇게 생성된 뷰에다가 이제 주석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c r 오 o 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석 달기 탭에 보시면 3D 형상에서 기입해 놓은 각종 그렇죠 주석을 가져올 수 있는 모델 주석 표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동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낱개로 이제 치수를 기입하고 싶다 그러면 치수 명령을 쓰시면 되고요. 뭐 기하공차, 누진 치수, 메모, 거칠기 기호, 데이터, 그리고 각종 편집 기능이라든지. 스타일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치수를 기입하는 과정에서는 이 주석달기 탭을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기입된 치수라든지 메모 이런 걸 찍어보시면 형식 탭과 치수 탭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형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스타일이 있죠 뭐랄까 서식 있죠 걸꼴이라든지 뭐 높이라든지 뭐 진하게 한다든지 기울게 한다든지 자 그런 음, 서식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각종 기호 를 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치수를 같은 수 찍어보면 또 중요한 거 공차를 기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밀도 그 다음에 치수가 표시되는 유형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도 있고 치수 텍스에서는 치수 앞뒤 또는 위아래 뭐 글씨를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낱개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각각의 항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주석달기 강좌는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각종 치수 및 주석을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어, 드로잉 옵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하우징 도면을 작성해보면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거칠기 기호, 각종 데이터미라든지 이런 기하공차를 기입하고 뷰를 생성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크레워했어요 일단 열해 보겠습니다 저업디렉터리 드로잉 환경에서 박스 있죠 여기에 3D 예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미어 내기 해볼까요 요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배 처리하고 라운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멍 하나 둘, 세 개를 만들고요. 얘를 대칭 복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면을 두 개를 각각 이용해서 축 하나, 축두개 이렇게 만든 것 뿐입니다. 어, 3D 환경에서 나중에 도면을 생각하셔고 각종 축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됐죠? 이걸 이용해서 창을 닫고요. 간단하게 박스 드로잉이라고 하는 도면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 그 도면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석달기뭐 스케치, 그죠?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탭이 있죠. 근데 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작업하시다 보면 스케치 환경에서 뭔가 하나를 그렸어요. 이렇게 다게하죠 그죠? 근데 이 스케치를 다른 탭에 와서 이 스케치를 선택하려는데 선택이 되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탭에서 작업한 내역들은 해당 탭에서 뭐 삭제를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시죠? 그래서 스케치를 만약 이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당연히 뭐 딜레트 키 누르면 되겠죠. 안된다 그러면 우클릭 하셔가지고 엑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탭에서 작업하시라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일단 3d 모델에서 만들어 놓은 치수 있죠 여러분 그 3d 모델을 만들시다 보면 첫 개치의 치수도 기입하시고 3d 형상 뭐 돌출할 때도 그렇죠 밀어 내기 할 때도 치수를 기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치수를 가져와서 재활용하면 훨씬 더 도면 작업이 빨라지겠죠 자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 주석 표시라는 기능이 있고 보기별 치수 표시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게 모델 주석표시입니다. 이거는 통째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뷰 하나씩 가져올 수도 있고, 뷰 여러 개를 잡고 한꺼번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요, 뷰를 먼저 선택하고,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누른 다음에 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두 개의 뷰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뷰를 두 개를 선택하고,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 누르셔도 되고, 그렇죠?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 눌러보죠. 그런 다음에 이 뷰를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요. 그럼 이 뷰를 생성, 이 형상을 생성할 때 썼던 치수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모델 치수를 표시합니다. 모든 치수를 다 표시할 거면 이거 누르고요. 해제할 거면 이거 누르면 됩니다. 일단 하고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치수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정리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자, 여기서요. 치수 선택하고 모든 치수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자, 딜리트 게잘 안먹네요 X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시 일반으로 바꾸죠 만약에 두개의 뷰를 이런식으로 컨트롤 키로 동시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주석표시 모든 유형 다 표시되죠 뷰별로 그 다음에 요거 누르고 적용하면 다 표시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수로 잡고요 다 삭제하겠습니다 우클릭 X. 다시 일반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이거는 필터 기능이죠. 만약 여러분이 치수로 잡, 잡혀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서리가 선택이 되나요? 안되고 있죠. 물론, Alt 키 누르고, 일시적으로 이 필터링 기능을 해제하기, 해제하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일반으로 해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뷰, 그러니까 이 뷰, 그러니까 이 3D 모델에서의 치수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뷰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가지고 져 싶은 치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물론 체크하셔도 되지만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요 얘는 뭐랄까요 좀 빨간색이 더 가미되어 있죠 얘는 뭐뭔 색깔일까요 하여튼 색깔이 달라 보이죠 이렇게 음. 적용 누르면 그리고 누르면 해당 치수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 찍고요 이분의 이쪽 뷰를 선택하고요 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점선이 보여야 돼요 점선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이 중에서 필요한 치수 나는 이거 하나 둘세개 얘만 필요하다 적용하면 이 치수만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또 해당 뷰를 선택하고요 그렇죠? 이 중에서 안 가져온 치수 클릭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또 가져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필요한 치수 가져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죠. 아, 나는 요 구멍과 관련된 치수만 가져오고 싶다. 이 구멍만 관련된 치수만 가져오고 싶습니다. 음, 일단 치수에서 다 삭제하고요. 해당 피처에 대한 치수만 가져오고 싶다면 그러 해당 피처 있죠. 여기서 우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별 치수 표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멍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뷰에다가 표시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쪽 왼쪽 뷰를 한번 찍어보죠 그럼 여기에만 치수가 오는 겁니다 구멍 2번 있죠 우클릭한 다음에 보기별 치수 표시 이번에는 오른쪽 뷰를 한번 찍어보죠 그럼 여기에만 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얘는 다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뷰에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우클릭에서는 해당 피처의 치수만 가져오겠다. 언어뷰에, 이뷰에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골라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응? 자 선택하고요. 삭제하겠습니다. 아, 거짓네요. 하나 더 설명드리죠. 이쪽만 한번 삭제를 하죠. 자, 치수가 지금 지름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어? 이쪽에다 와야 되는데 잘못 가져왔습니다. 그럼 치수를 한번 찍어보시죠. 왼쪽 버튼으로. 그런 다음에 어, 요건가요? 요건가요? 보기로 이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시죠. 찍고 이쪽 뷰를 한번 찍어보시죠. 그럼 이쪽 뷰를 이동, 이동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도 해볼까요? 찍고 요거 오른쪽 뷰 찍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여기도 찍고 물론 여러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클릭 아 우클릭이 안되네요자음 이렇게 선택해볼까요? 이렇게 이동 이쪽 뷰를 찍어주면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죠. 모델 주석 표시가 있구요. 피처 별로를가오고 싶다 그러면 보기별 치수 표시. 트리에서 보기별 치수 표시 하시구요. 그리고, 어, 이쪽 뷰에서 다른 뷰로 치수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 보기로 이동. Move to view.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 하나 찍어보거죠 요거는 뭘까요? 화살표를 반대로 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찍고 요거 있죠 화살표 방향 반대로 하는 거고요 해당 치수만 치우고 싶다 그러면 X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요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동으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치우고요 원래 딜리트 키가 먹을 겁니다 컴퓨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수동으로 치수를 기입할 때는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보죠 자 찍고요. 그럼 참조 선택이라고 떨겁니다자 첫번째 글을 아마 가장 많이 쓰실겁니다. 엔티티 가장 쉬워요. 근데 치수를 기입하실 때 여러분이 캐 a 하시듯이 하시면 안됩니다. 첫번째 항목은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두번째 항목은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고 완료하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치수를 기입하는 와중에 다양한 옵션을 보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을 클릭하면 치수 유형에 따라서 선형 치수다 그러면 수평으로 할지 수직으로 할지 경사로 할지 특정 요소에 평행하게 또는 직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그 뭐 지름이나 반지름 치수다 그러면 지름 반지름 또는 뭐 호를 찍었다 그러면 호의 각도라 든지호 길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각도를 기입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부각도냐 외부각도냐 보각이냐 이중값이냐 뭐 이런 옵션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실제 실습을 해나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 물론 끝내고 싶으면 가운데 힐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죠 렇 지수 누르시고요 아니면 우클릭 하셔가지고 지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첫번째부터 보죠 그냥 두 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첫번째 찍으시고요 물론 음, 컨트롤 키 누르고 두번째 거 찍고요 그 다음에 위치 잡고 가운데 휠 버튼 클릭하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거 찍으시고요 두 번째 요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두 번째 요소를 찍고 위치에 온 다음에 가운데 휠 버튼 클릭하면 끝나고 진짜 끝마치고 싶으면 휠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울 때는 x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치수는 이렇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물론 특정한 요소에 대해서 기입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 찍고 이렇게 하면 되죠 수직이 되죠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사선이 될 수도 있고 수직, 건처에 어, 갖다 대면 사선, 위로 쭉 빼면 수평 이렇게 됩니다 수직, 수평, 사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물론 강제로 여러분이 치수 였던 정렬을 받고 싶다면 지금 아직 가운데 힐 버튼 안 누른 상태에서요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평 마우스 위치에 대해 상관없이 항상 수평이 되겠죠 수직이 다그러면 항상 수직이 되는 겁니다 마우스 위치에 상관없이 경사하면 이렇게 경사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평행 한번 이 요소를 한번 찍어 보죠 그냥 찍는 겁니다 컨트롤 누르지 않고 지금 이 요소랑 평행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직각 해당 요소를 다시 찍어볼까요? 해당 요소하고 직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다음에 직각 이 요소를 찍어볼까요? 이 요서랑 직각으로 해서 치수가 기비 측정이 되고 기비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지우겠습니다. 아, 요게 가장 무난합니다. 뭐 점이든 선이든 음, 그렇죠? 다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 요 호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얘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반지름이 들어오죠. 우클릭 해볼까요 지름을 해보죠 그럼 지름이 되는거고요 우클릭 반지름 우클릭 각도 요렇게 각도가 되는거고 우클릭 호길이 하면 호의 길이가 되는겁니다 그렇죠 자, 우클릭 반지름으로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하면 되는겁니다 삭제5십면 찍고 가끔씩 예잘 안되면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각도도 한번 볼까요? 이 e 선이랑 이 e 선을 잡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째에서 잡아야겠죠? 각도가 기입이 되는 거죠. 우클릭 해 볼까요? 내부 각도. 외부 각도. 그렇죠? 또는 우클릭 보각. 이렇게 되는 거죠. 보각 1로 해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죠? 내부 각도를 하죠. 가운데 힐 버튼 클릭했습니다. 그렇 근데 어 치수를 기입한 다음에 일단 치수하고 확정이 됐죠? 확정된 다음에 요거를 일반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라도 여러분이 변경하고 싶다면 치수를 찍어보시죠 찍으면 형식이 있고 뭐 치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수를 여러분이 이렇게 음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찍고 들어보면 방향이 이렇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따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되겠죠? 찍고, 이렇게, 외부 각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치수 옮길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찍고, 이렇게, 이동 아이콘이, 되, 이동 커스 모양이 됐을 때 옮기면 됩니다. 이 뷰를 선택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현재 뷰가 선택된 상황이죠? 밖에 왼쪽 버튼 클리어 하시고, 치수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그 나머지 건 언제 쓰느냐 그기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삭제하고요 얘도 삭제 를하자 지수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죠 요거는 호나 원에 대한 탄젠터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실 때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원이랑 이원두 E1, 개의 원 사이에 한번 치수를 기입해 보죠 그래서 이쪽은 원의 바깥쪽을 한번 찍어 보죠 이렇게 왼쪽 부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이 누른 채 얘도 오른쪽 부분을 찍어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클릭해보죠. 탄젠트하게 기입이 되면서 바깥쪽하고 바깥쪽으로 해서 기입이 됩니다. 자, 일단 시소하죠. 이렇게 기입할 때 쓰는 겁니다. 네, 찍어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보면 방향도 있지만 은 최대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로 해보죠. 그럼 어떻게 얘는 안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심을 해보십시오. 중심. 여기서, 그렇죠? 중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또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치세요그 다음에, 어, 그러면, 뭐, 이렇게 가운데쯤을 한번 찍어볼까요? 얘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 가운데쯤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라고 하지. 이게 정 가운데 딱 있으면 좋은데, <웃음> 그게 잘 그게 잘안 되죠? 자,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시술 기입하실 때첫 번째 걸 하시기 바랍니다. 예열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예열 선택하면 가운데부터 가운데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우고요. 이쪽은 가운데부터, 이쪽은 바깥쪽 외접하게끔. 그러면 이첫 번째 걸할 때는 얘를 가지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얘를 누 눌러진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외접 쪽 있죠.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음 어떤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요 이쪽, 왼쪽을 선택할 때는 음 센터점을 잡은 거고, 오른쪽 요소를 잡을 때는 탄젠타하게,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탄젠타 요소를 잡은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해놓고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이 또 바꾸시면 됩니다. 그 그렇죠? 근데 이렇게는 될까요? 자, 탄젠타 하는데 얘는 위쪽을 잡았어요. 위쪽 요소. 컨트롤 키 누르고 얘는 아래쪽 레선을 잡았어요. 이렇게 해보죠. 자 선택해보죠.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죠. 그렇죠?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좀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또뭐 있나요? 실수 중에서요. 요거 있죠. 요거는 뭐할 때면 모서리나 엔티티의 중점을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선을 선택해보죠. 그럼 중간점이 선택이 된 겁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선의 중간점. 이렇게 치수를 기입할 수도 있죠. 중간점대 중간점 선택할 때 쓴다. 자, 그다음에 요거 아주 좋습니다. 두 객체에 정의된 교차를 선택할 때. 자, 한번 이쪽에 지금 필렛이 처리돼 가지고 이쪽도 필렛 처리돼 버렸죠.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필렛 처리되기 전 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필렛 처리되기 전 교점. 라운드 처리되기 전 교점이 있을 거 아닙니다 그거로 해서 지수를 기입하고 싶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아, 이 선의 끝점 이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선의 끝점 이렇게 해서 기입하면 안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지워버리고요 자 그럼 어떻게 기입하느냐 요거를 하시는게 편합니다 단 교차된 두 개의 엔티티를 선택하거나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두 개의 항목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누르시고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두 번째 항목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개의 요소에 의해서 교점이 구해진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점은 이제 구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점할 때도 첫 번째 요소는 그냥 찍으시고 두 번째 요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렇죠? 자 지우고요 한번더 보여드리죠 예, 수직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수 요걸 하는 겁니다 자 첫번째 찍으시고 두번째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선택하시고 그러면 교점이 구해졌죠 자 두번째 여기 교점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번째 찍고 두번째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찍고 해서 교점 대 교점식으로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요소를 선택할 때 어떤 걸 먼저 선택하느냐 어떤 걸 먼저 선택하느냐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뭐 있나요? 요거죠? 어, 요것도 안에 보면 세 개가 있습니다. 이세 개를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요거를 해보자. 요거는 뭐냐면 두점 사이에 가상의 선을 그리는 겁니다. 어, 이 점을 하나 찍었어요. 이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어, 컨트롤 키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찍으시고 두 번째는 컨트롤 키. 자 이렇게 음,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하시면 두점 사이에 어떤 가상의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상에 마치 치수를 기입하듯이 기입하는 겁니다. 자, 어? 자 그런 얘기고요. 자그 다음에 어, 안에 보면 조금 재밌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수평이고 수직인데 수직을 먼저 해보죠. 저는 여기 교점부터 해서 어, 뭐 근, 간단하게 요점까지 해보죠. 그러면 요첫 번째는 요거로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예 찍고 결점이구해졌죠두 그 번째는 요점을 이용해서 요점을 찍어보죠. 아이 점이 선택이 잘안 되네요. 자, 아, 요거를 할 때는 점이 잘 선택이 잘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취소하고요. 자, 그러면 취소를 해보죠. 첫 번째는 그냥 요거로 잡아보죠. 원함 찍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 한 다음에 이미 점 이메이점. 어, 이미 점이 잘 선택이 잘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치수 음 수직 그럼 이쪽에서 먼저 잡아볼까요? 이쪽을 먼저 잡아, 잡고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쪽 점을 하나 제가 한번 점을 찍어보죠. 클릭하면 가상으로 이게 수직 선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하셔가지고 이 컨트롤 키 누르고 이번을 찍으면, 요렇게 해서 치수가 기입된다. 하시면 됩니다. 가상의 어떤, 요 점을 지나는 가상의 수직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치수요 수평선을 한번 기입해볼까요? 수평선. 요 점에, 요 점을 지나는 가상의 수평선을 하나 만들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원 찍고, 요거로 선택해놓고, 원 찍고, 요렇게.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네, 저게 여러분 실제 이제 그 도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 저게 이상하게 필요합니다 <웃음> 필요해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이미지 점을 지나는 가상의 수평선 가상의 수직선 그 선과 치수를 기입할 때요 옵션을 설계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치수를 기입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반 적요 치수 가지고 뭐 대부분 치수를 다 기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누진치수 한번 볼까요? 눈치수자 베이스라인 얘 하나 선택하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채얘 찍고 찍고 찍고 찍고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입되는게 누진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처음에 잡은게 0이 되는거죠 16만큼 떨어져있다 여기서부터 35만큼 떨어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삭제하죠? 자, 누진 치수,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치수랑 누진 치수, 뭐, 요 정도면 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치수 관련된 거, 요쪽 치수 뭐, 정렬과 관련된 거 여기 몇 가지 있는데요. 요걸 한번 보죠. 제가, 어, 치수를, 요걸 해볼까요? 예, 얘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예 찍고, 요렇게 하나 기입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 하나 더 기입해 볼까요? 어디를 기입해 볼까요? 뭐이 점이랑 요이 점이랑 거점 있죠? 얘랑 이렇게 치수를 하나 기입했습니다. 확인 누르죠? 그러면 현재 어떻습니까? 얘를 만약에 제가 움직였다 그러면 얘가 지금 수평으로 딱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딱 맞추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치수 정렬입니다. 처음에 선택한 치수까지 치수를 정렬합니다. 처음에 이 치수를 선택했어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선택했습니다. 그다음 추석 달기에서 치수 정렬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기입 처음에 선택한 치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치수 정렬을 쓰는 겁니다. 치수 정렬은 하나 선택하면 당연히 치수 정렬이 비활성화 되겠죠. 두개 이상 선택하신 다음에 치수 정렬 기능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쵸? 그다음에 쪼그는 뭘까요? 쪽을 항상 이제 치수를 여러분이 기입하시다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치수를 기입해 볼까요?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힐 버튼 클릭. 치수가 좀 이상하죠? 왜냐면 이게 너무 폭이 좁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이 쪼그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치수를 선택하고요. 얘를 이렇게 클릭. 이 선도 이렇게 클릭. 하셔가지고, 치수가 기입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 끝났으면 가운데 힐 버튼 하셔가지고, 얘는 치수에 뭐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쪼그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좀 좁게 좁게 만들 수도 있는 치수를 선택하고요 여기 찍고 안쪽으로 클릭 여기 찍고 안쪽으로 클릭 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됐으면 해제하시면 되겠죠 해제할 때 가운데 힐버튼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야 이거 다시 원래대로 어떻게 하니 조금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살판 어, 없애는 기능은 없네 자 시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 조거 위치, 분홍, 요 뭐라니? 하늘색 동그라미 점인가요? 얘를 한번 이용하셔가지 요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요 점에서 우클릭 해보시죠. 조거 제거 하면, 우클릭, 조거 제거 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게 되있죠. 선택하고요. 요점 있죠. 요 점을 이용해서, 요렇게, 요 점을 이용해서, 요렇게, 어, 위치, 형태도 바꿀 수도 있고요이 점에서 우클릭, 조거제거 이 점에서는 될까요 예, 다 되네요 조거제거 아, 이거 안되나요 예, 여기서 우클릭 조거제거 하면 되는 겁니다 저거 아시죠 이렇게 예, 음, 치수가 들어가기에 너무 이제 공간이 좁다 그럼 이제 치수 보조선은 뭐 하는 겁니다 조금 느려지는 거죠 이건 아시죠 치수하고 같이 같은 라인상에 있는 게 치수선 양옆에 있는 수직선이 치수 보조선입니다 좀 기억해 놓으시죠 예, 가운데 있죠 위로 어떻게 옮기느냐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죠 자 브레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치수는 다 삭제해 버리고요 어, 브레이크 한번 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치수를 하나 기입했어요 그 다음에 어, 치수를 하나 더 기입해 볼까요 얘랑 얘랑 이렇게 치수를 기입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으면 좀안 좋죠 그래서 이제 치수 보이선을 잘라 주는 거죠 자 브레이크 하시고요 어, 처음에 찍을 때잘 찍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를 찍었습니다 가운데 버, 왼쪽 버튼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치수선은 나눌 수 있을까요 치수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선은 못 나눕니다 치수 보조선 여기 보십시오 브레이크 하기 위해 치수 보조선 지시자 보기 화살표 축선 2D 엔티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치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끝마치고 싶으면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원래대로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전 여기 보이나요?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브레이크 제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치수 원점 하면 이렇게 원점이 표시됩니다. 브레이크 제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치수 정리라는 건 뭘까요? 치수는 삭제해버리고요. 이 딜리트 키 먹을 겁니다. 제 컴퓨터 지금 좀 이상하게 어떤 데는 먹고 어떤 데는 잘안 먹어가지고. 자, 치수 정리를 한번 보죠.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치수를 이제 기입하시다 보면 이런 치수 많이 기입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요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사람이 일일이 드래그해서 맞추는 건 왕짜증이죠 자 그래서 치수 요래 보겠습니다 요렇게 계략적으로 치선을나입하고요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또 기입했습니다 얘랑 얘랑 기입하고요 이렇게 대충 기입했습니다 그렇자 그런 다음에 치수 정리를 해보죠 누르고요 자정렬할 치수 잡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첫번째 치수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준이 됩니다 첫번째 치수 예 잡고요 그 다음에 쭉 범위 잡으셔야죠 이렇게, 아이고. 여기까지 잡아보죠 그 다음에 가운데 힐 버튼 빈 공간 빈 공간 있죠 클릭하면 이렇게 네개가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뜰 겁니다 그럼 치수 여유값 축이라고 되있는데이 옵셋 값이라는건 뭐냐면 첫번째 치수가 외형에서 떨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분이랑선 나머지 치수들 사이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0.5라고 0.35 좋습니다 적용해 보죠 그럼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을 아마 1로 해 보죠 하고 적용하면 여기 얘만 떨어지는 거죠 얘만 얘만 그럼 얘를 0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해 보면 이 관계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스냅선 있죠 이게 점선 있죠 이 점선을 만들고 싶으면 스냅선 생성을 체크하시고 이거 없애고 싶으면 음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베이스라인, 음, 보기 아울라인 되어있으면 이게 외형선 쓰는 거고, 뭐. 나는 베이스라운드 여기서부터 계산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대충, 없이 이렇게 적용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얼마 떨어지는 겁니까? 1인만큼 떨어지고 나머지 0.5씩 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볼까요? 적용하면 지수 저쪽으로 옮겨지자 자, 요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기 아울라인으로 하죠. 물론, 베이스라인을 이쪽을 선택한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하고 적용하면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치수와 치수 사이에 보조선들이 서로 겹쳐있다 그러면 치수 보이선 브레이크함으로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교차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죠닫기 하죠. 자, 그의 치수 정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메모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만약에, 뭐,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 메모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뭐, 이건, 뭐, 탑뷰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물론,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동그라미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얘를 이용해서, 뭐, 크기 조 글씨 크기가 조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어, 지울 때는 X버튼 누르시면 되고, 다시 메모 하나, 탑뷰 해보죠. 자 메모를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뷰를 움직이면 이 메모가 같이 움직이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따로따로 움직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뷰를 이 메모 있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고 야고 뷰는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음, 주석 달게 보면 보기 연관 또는 객체 연관이라고 있습니다. 보기랑 선말그대 이거 있죠. 뷰를 말하는 거고 객체랑 선 여기 있는 특정 요소 있죠. 이런 요소랑 영화시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기에 연관하고 이 뷰를 찍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뷰를 선택하고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얘 선택한 다음에 아이고 이하고, 얘하고는 빠이빠이다 그럴 때는 연관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움직여 보면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이런 메모 보기 연관이냐 객체 연관이냐 연관 해제 이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메모해 보시면 옵셋 메모도 있고 항목상의 메모도 있고 뭐 지선 메모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 치수 하나 기입해 볼까 찍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더 옵셋 하겠습니다 치수 치수 화살표 기하공차 메모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얘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요렇게 오른쪽 위에 음, 왼쪽부터 클릭한 다음에 아이고. 가운데 힐 버튼인가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뭐, 이 치수. 조심할 것. 그 이거 뭐 개조심도 아니고. <웃음> 죄송합니다. 그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치수를, 이 뷰를 한번 움직여볼까요? 당연히 같이 움직이겠죠? 치수가 움직이니까. 이 치수를 움직여보자. 그럼 치수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항목상 e 셋 항목이란 게 뭘까요? 결국은 이런 요소도 있죠. 요소를 말하는 건 치수는 아니란 얘기죠. 이런 요소, 요소, 요소하고 연관관계를 맺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A, B, C 한글로돼 있어주고요. 자 A, B, C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요소, 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나는 니하고는 영 아닌 같다. <웃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객체, 이건 아, 이 객체 연관이 되버리는군요. 그렇죠? 우클릭해볼까요? 뭐 메모 유형 아 이게 따로 연관을 풀순 없네요 그렇죠? 같이 움직이네요 뭐 안되면 어차피 지우고 뭐 새로 만들어야죠 자,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지 g 산 메모랑성 뭐죠? 어떤 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표면 거칠기 조심할 것뭐 이렇게 대충 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선이 있는거죠 그렇죠 자 선택하고요 근데 만약에 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위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어렇게 해볼까요 요거는 아래 가운 데이 선의 가운데로 이렇게 드는 거고요 요렇게 하면 위로 드는 겁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찍었을 때 표시가 잘 안된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 안된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석 달기에서 또뭐 있을까요? 뭐, 첨부 또 써볼까요? 어. 이 점을 또 찍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예 얘를 선택해 보자. 어. 아, 여기 추가해야죠. 참, 추가, 컨트롤 키 누르고, 얘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참조 추가. 그 다음에, 뭐, 이 원을 선택하고, 가운데 힐 버튼 클릭. 하면 되는 거죠. 참조 삭제하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뭐 어떤 요소를 선택해야 되나요? 여기 선택, 클릭하면 이렇게 제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센스 있게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또 보시는, 지금 이제 취소했고 기, 어,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잼 메모 뭐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요거,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요? 예,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